다름이 아니고 오늘 2020년 1월 8일 저의 34번째 생일 축하해 주신 어느 방면에 분이든 모든 분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낙골다방 2020년 1월 9일 스트리밍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며칠 자정때 시간에 미리 시작했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서 한두 시간 정도 늦은 2020년 1월 9일 목요일 공안시에서 2시 사이인 공안시때 중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